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디냐면요 롯데월드 타워 네, 시그니엘인데 여기에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짜장면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시오. 올라갑니다. 107층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서 먹는 짜장면. 어떨지 뭐 크게 다를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기대는 되요 그래도 어떤 맛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급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안 하기도 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엘리베이터 진짜 빠르지 않아요 이제 느려진 응? 는 롯데월드가 보이고요. 아, 높다 자, 일단은 오늘의 런치 메뉴, 상어지느러미, 콩짜장 소스, 깐풍기 돔육 통면, 계절 후식, 기본 런치 코스입니다, 이게. 자, 준비돼 있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좀 태우리 준비 첫 전체물에는 부용 기살 상어 지느러미찜이고요 네. 계란 흰자를 사용해서 게살과 상어 지느러미찜으로 이제 담백하게 볶아낸 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엄청 맛있는데? 샤크스피네 게살에 버섯 들어갔고 숯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 요리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콩, 짜장 소스로 맛없는 트림전목 오리입니다 여기는 네. 카이난이라는 채소입니다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통전목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식감이 엄청 쫄깃해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번 네, 요리는 깜통기 살이 살을 먹기 좋게 슬라이스 있고요 음. 위쪽에는 비타민 깜풍 소스로 밤에 요리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인데, 너무 맛있는데, 겉은 진짜 바삭한데, 안에가 진짜 촉촉해요. 정말 촉촉하고, 와, 이 소스가 미치네. 아, 벌써 마지막 한 풍기. 아, 저희 짜장면을 시킨 게 네. 얼마예요? 어, 저희 짜장면은. 단품이 16,000원. 1 6 0 0 0 16,000원짜리예요? 네. 어, 알겠습니다.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6,000원짜리예요? 네. 아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여기 네. 지금 확인해보니 짜장면 이3만원이라요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3만원안녕습니다요고등면과 짜장면 같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도미탕면은 이제 돼지고기의 항정살로 이제 수육을 만들었고요. 안쪽에는 대파채랑 고수, 토마토를 구명으로 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항정살 그리고 이야 이도육탕면 먼저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 아 원래 이런 거 원래 국물부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어우.. 야 매콤한 그런 맛은 없네 어 근데 되게 개운하다 자면 음.. 면이 적당히 부드럽고 쫄깃한 그리고 항정살 나항정살 너무 좋아하지 항정살 자 일단 도육탕면 먹어봤는데 맛있어! 하지만 내가 오늘 먹으러 온 거는 짜장면! 짜장면!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서 먹는 가장 비싼 짜장면! 이 짜장면을 먹어보기 위해 고 새우리를 시켜서 먹은 건데 음. 야, 되게 찰진데? 면이랑 이 짜장 소스의 조화가 오. 확실히 다르긴 달라 고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 맛이 어떻게 보면 살짝 기본 짜장면보다 약간 약할 수 있지만 음 이런 느낌 되게 쫄깃쫄깃해요 면이 되게 찰지다고해야되나 찰진 느낌입니다 어 맛있다 근데 양이 되게 작아보이지만 은근히 많아요 와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살짝 간짜장처럼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갔고 고기 다진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뭔가 재료 하나하나 소스 하나하나 직접 만든 그런 뭔가 맛이에요 맛있으면서 건강해지는 근데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밍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 끝. 아 맛있었어. 안녕하십니다 네, 디저트 준비해 드렸고요. 네. 망고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망고 푸딩 위쪽에 이제 망고 퓨레를 준비해 드렸고요. 네. 아래쪽에는 시용꽃 베고니아입니다. 음. 새콤한 맛이 살짝 입품입니다. 맛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음, 식용꽃 무슨 맛일까? 시용꽃 진짜 신맛난다, 꽃이 음. 음. 네. 네, 오늘 이렇게 어, 맛있는 짜장면 먹어봤는데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코스 요리를 어, 시켜서 먹었어요 여기는 코스 요리를 시켜야지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먹으면 또 기분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짜장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 가장 비싼 짜장면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바이